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주자연구소 조성현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솔로몬의 한마디가 생각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웃음> <웃음>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대도. <웃음> <헛대도다. 웃음> 어떤 시도를 해도 결과 좋지 않은. <웃음> 네. 그렇죠.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그리고 어제, 어제. 한국은 쉬었는데 네. 미국은 개장을 했잖아요. 어제 또 미국 시장 이틀치가 네. 한국에 그대로 합쳐지면서 네. 아, 상당하게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10월 둘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인데요. 네. 저희도 매주 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웃음>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음, 않고 음. 또 하락과 관련돼서는 그동안 빠진 그 음. 고점 대비 하락 폭이 굉장히 크다는 예, 점. 예. 이런 점들 때문에 이게 상승하기에도 부담이 되고 더 이상 하락하는 것도 만만치가 음. 않고 그러다 보니 이제 박스권에 음. 좀 갇혀가지고 횡보하는 장세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아마도 음. 이것이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가 끝은 있겠죠. 아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하디쇼에서는 네. 수익 실현의 조건 아마 모든 투자업자 분들이 예, 예.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디쇼에서는. 요즘 같은 약세장의 지속적인 약세에도 불구하고 예. 어떻게 하면 수익 실현을 할수 있는지 역사적으로 보면 자, 그 이야기를 한 뉴스에서 조금 깊어, 깊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9월 CPI를 네네. 앞두고 네네. 발표를 앞두고 많이 긴장되어 있죠? 네, 많이 긴장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 지난주에 미국의 그 노동시장, 음, 그 지표가 예. 노동시장 지표가 나왔거든요. 노동시장 지표가. 시장의 음. 컨센스 서스에 좀못 미쳐서 음. 나와서 음. 악재가 호재라는 음. 그런 인식이 과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어, 그런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음. 주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예. 어, 이번 주에 나올 이제 물가 상승률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음. 이제 여기에 있어서 과거의 여러 가지 고용지표나 음. 물가지표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지난주 고용시장도 그랬지만, 그 이전에 8월 어 CPI 음. 지수도 그렇고 몇 번의 예측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더 불안하다고요? 그렇죠. 예.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거 음. 이, 이 시나리오로 간다면 올르겠지 하면서 음. 그 이전에 선침해했던 물량들이 음. 실적에 따라서 매물치료가 음. 많아지다 보니까 예. 많이 좀 떨어지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죠. 주 예. 이런 어, 트라우마가 좀 이제 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자, 10월 달에는 2분기, 2분기, 3분기. 3분기죠. 예.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시즌이 본격화된다고 하는데, 예. 예. 예. 아무래도 또 주목도가 높겠네요. 네 그렇기는 한데, 음. 우리나라만 봐서도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를 예. 안 좋았잖아요. 예.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최근에 뭐 수출 실적이라든지 음.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노동비용의 음. 증가라든지 이런 거 본다면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음. 떨어져 있고 예. 오히려 실적 시즌으로 실적 시즌에 실적 발표가 오히려 주가 하락이면 비밀화될 수 있는 음.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또한 좀 기대하기 좀 힘들고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 투자심리 악화로 이어지겠죠. 예. 이제 그럼 투자심리가 지금 얼마나 안 좋냐 하면은 어, 요 데이터는 미국의 S&P 500 음. 기준이에요. 이제 9월 한달 동안에 총 봤더니 그 S&P 있는 500개 그 종목이 있는데 음. 그 500개 종목이 연어서 신저가를 음. 기록하면 두번 카운트가 되겠죠. 예. 예를 들면은 그런데. 52주 신고점을 낸 횟수는 음. 535회에요. 예. 500개 종목 기준으로 해서. 자, 이것만 보면 어떤 많아 보이기도 하고. 아, 많아. 그렇죠. <웃음> 그런데 한달 동안 신저점, 그러니까 한 종목이 계속해서 음, 마이너스, 주가가 계속 예. 떨어지면은 이번에 신저점, 이번에 신저점을 음. 한 번씩 카운트가 되겠죠. 예, 예. 그게 11,580회에요. 예. 자, 신고점은 535회. 이것만 보면 100자리 네. 숫자가 5개니까 많아 보이는데 네. 반대로 신저점은 11,580이다 이러면 20배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걸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지금 계속 투자 심리에 따라서 안 좋으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오르기만 해봐라. 예. 아, 내가 손실폭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매도를 하겠다. 예. 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투자 심리가 현재 매우 안 좋다. 음. 아, 이런 걸좀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판국에서 네. 오늘의 하디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이런 판국에서도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의 태도는 네. 어떻게 되어야 할까라는 네네. 관점에서 보면 네. 수익 실현의 조건을 하디쇼 제목으로 달아놨는데, 네. 자,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일단은, 음. 이제 많이 빠진 건 사실이잖아요. 예. 어느 정도 빠졌냐 하면은, PBR, 주가가 그 회사의 총, 순자산 대비해서 음. 몇 배에 거래되고 있나. 음. PBR이 1이라고 한다면, 그 회사 총, 순자산과 음. 이제 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음. 순자산과 시가총이 같다는 예. 건데, 지금, 반토막 0.5배. 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0.5배면 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저평가 됐잖아요. 예. 근데 이 종목의 숫자 우리나라 코스피예요. 코스피에서 음. 0.5배 이하로 거래되는 게 41%예요. 예. 거의 반절 정도가 음. 0.5배 이하로 거래가 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하나가 네. 만약에, 만약에, 회사가 부도가 난다. 하면 네. 그 회사의 재, 재산을 다 팔아치우면, 네. 순수하게 보면, 이로저로 보면, 내가 가진 주, 주가 주식 가격의두 네. 배를 받을 수있다요 그렇죠. 있다 맞습니다. 두, 두, 두 예. 배를. <웃음> 그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어, 저평가되어 있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개별 종목과 관련돼서 0.5배 이하가 41% 음. 코스피 전체. 예. 코스피 전체로 보면은, PBR이 현재 0.8배 수준이에요. 자, 코스피 전체를 보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한주 가격보다 네, 네. 재산이 더 많다, 그렇죠? 그렇죠. 재산이 네. 많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 하단 수준에 음. 이렇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고점 대비, 예. 이제 직전 고점 대비 50% 이상 떨어진 반토막. 자기는 주가를. 그렇죠. 아, 이건 주가죠. 주가가. 그러한 기업의 비중이 대략 50% 정도 돼요. 음. 야두 개의 기업 중에 상장 기업 두개 중에 하나는 고점 대비 반토막 나죠. 반토막 나죠. 그러니까 예. 투자자분들의 고통이 음. 어마어마하게 지금 심하겠죠. 예, 이런 걸 본다면.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지난 지난주에, 지난주에는 상승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이전까지 연속해서 일곱 주, 칠주 음. 연속 하락한 케이스에서 여덟 번 까지 하락한 케이스가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그 기술적 그 반등을 시도를 해서 음. 우리나라가 한 3% 정도 오른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의 기술적 반등은 7주 연속 하락. 하고 8주 연속으로 하락한 을가능성이 그렇죠. 없다. 그거 그렇죠. 역사 그렇죠. 관계 그렇죠. 예, 예. 이제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오르겠지. 해서 지난주에 그래서 오는 반발 거죠. 반발매수가 반반. 그렇죠. 받았다. 그렇죠. 예. 저가 매수가 이제 많이 음. 들어오면서 한 3.7% 정도 어, 상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예. 좀 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실현의 조건이 어떤 의미인지 네. 아직은.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본다면 음. 많이 빠진 건 사실이다. 예. 그럼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 될까 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가지고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주식시장 일부로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글로벌 주식시장은 어 미국의 저기 S&P 0 0이나 나스닥이나 음. 이러한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어, 바로 미터를 음. 형성을 하면서 거래가 되겠죠. 예. 이것과 관련돼서 본다면 S&P 500 지수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음. 하락할 때는 338일 동안 예. 대략 30.2% 정도 하락을 했답니다. 예. 그런데 9월 말 기준으로, 미국의 음.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S&P 500이 270일 동안 빠졌고요자 이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카운터가 됐다요 그렇죠. 대략 그렇게 되는 대략 거죠. 대략 예, 270일 예. 9월달까지. 그렇죠. ]니까. 270일 동안 24.8%가 하라고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올해는 계속 뭐 빠졌으니까. 그렇죠. 계속 빠졌는데 <웃음> 예. 이제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PBR 0.5 이하라든지 음. 코스피에 0.8배라든지 PBR 0.8배라든지 예. 이런 저런 거 보면은 그런 조건을 본다 우리나라 주시장이 굉장히 낙폭이 음. 커서 예. 이제 반등의 어떤 그 기대도 있을 음. 수도 있지만 예. 우리나라 주시장이 글로벌 주시장을 선도하는 건 어차피 아니니까 음. 예. 그렇다면 이제 미국 주식 한번 또 살펴봐야 예. 되는데 예. 미국 주식시장 보면은 아직은 음. 아직은 저가 저점을 형성하고 턴 어라운드 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은 자막 가운데 있는 S&P 500 지수 338일 간의 약세장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올해 아직까지는 9월 말 기준 272일인가 예, 예, 예. 약두달 정도 두달 정도 의 예.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 기간적으로 두달 그다음에 예, 또 포인트 예. 죠 과 관련돼서는 대략 5% 지난주에 예. 미국의 S&P500이 플러스 났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어쨌든지 간에 어, 최소한 5% 이상의 하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플레이를 해야 된다. 이 말씀 예. 좀 저는 드리고 싶다는 뜻이죠. 최근에 미국 지수들 보면 물론 지난 금요일도 어제 빠졌기는 합니다만 네. 그 지수가 크게 크게 네. 하락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주초에 미국 예.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난주에 오르고 미국 주식시장이 올랐지만 뭔가 마음속으로는 음. 찜찜하잖아요 예. 올랐는데 오른 것 같지 않고 그렇죠. 잠을 잤는데 개운하지 않고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이런 예. 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가 음, 아닌가 싶은데 음. 그렇지만 이러한 약세장, 지금 아까 음. 얘기했듯이 30% 정도가 역사적 퍼센테이지였고 음. 아, 지난주에 이제 25% 정도 빠졌다고 하는데 음. 이러한 약세장이 없다면 음. 이런 약세장 자체가 주식시장의 수익의 원천이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하나예요. 뭐냐면은 이제 잘못해서 여기서 주식을 다 팔아버리, 저가에 다 음. 팔고 나면은 반등의 시점을 좀 놓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힘들죠. 그렇죠. 반등의 예. 시점을 놓, 놓치기 쉬운데 예를 들어서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금융위기가 음. 왔을 때, 2008년 금융위기라고 음. 하지만. 약세장 지지면 2007년 예, 10월부터 시작을 예.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끝났냐면 2009년 2월에 끝났어요. 예. 그럼 2009년 2월에서 시작, 저점을 찍고 다시 전고점을 관계 6개월 만에, 불과 음. 6개월 만에 전고점까지 예. 다시 도달을 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언저리가, 이 언저리가 음. 저점인데 아직은 섣불리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건좀 분물이긴 예. 해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5% 이상의 하락의 음. 여유가 좀 남아 있으니까 예. 그걸 전제로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제 생각할 건단 음. 하나예요 언제 이게 반등을 할지 음. 이, 이런 것을 제대로 이제 잘 이렇게 그 찾아내는 음. 그 그러한 노력 예. 두 번째는 그런 것이 안 되면은. 시나리오를 보는 음. 시나리오를 써놓는 거예요. 예. 이런 시나리오가 전개됐을 때 나는 이렇게 음. 해야겠다. 이런 시나리오가 전개될 때는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시나리오를 본인들이 잘좀 마련해 두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것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아 당연히 쉬운 건 예.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겠어요. 음. 굉장히 그 많은 에너지가 예. 필요하고 많은 에너지를 투자를 음. 한다고 한들 그것이 또안 맞으면 또돌라미 타들이 되겠죠. 예. 따라서 이제 우리 같은 이런 방송에서 향후에는 이제 그런 것을 찾아내고 음. 시나리오를 써내는 것에 아마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안, 않는가 나 싶고 조금 더 단순하게 보면 네. 소위 물렸다고 생각하면 네. 그것이 기다릴 수 있는 여윳돈이라면 네. 지금은 다른 섣부른 판단보다 네. 오히려 기다리는 것이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예. 예. 예. 아까 다시 말씀드려서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음. 때를 되돌아보시기를 저는 예. 예. 그때를 잘 리뷰를 해서 자료를 음. 찾아보고 하면은 어, 시나리오를 예. 짜는 데좀 도움이 될 예. 거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시점을 좀 늦춰 가지고 음. 1차 진입 시점을 S&P 500 기준으로 했을 때 음. 약세장 평균 어, 기간이 한두달 음. 정도 더좀 어, 남았다. 예. 두 번째는 어, 하락 폭이 음. 한 31% 정도 됐다하더라 음. 그런데 지금 한 25% 빠졌다하더라 예. 예.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의 음. 시점을 일차 진입 시점으로. 역사적 통계를 믿으면서. 그렇죠. 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또 하나는 이게 물려있다고 한다면 지금 음. 보면은 대략 기간으로 한 2개월 정도. 뭐, 예. 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한 5% 음. 이상, 좀 5에서 센 7% 정도. 예.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내가 5에서 7% 떨어지는 것에 따른 공포감을 음. 이겨내지 못하고 매도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도 예. 다시 한번 잘 예. 마음다짐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음.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음. 그래서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은 시장을 대하는,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세월 두째주 주간 주식 전망으로 하디쇼 수익 실현의 조건을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아마 올해 들어서 계속 빠졌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손실을 봤다는 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올 초부터 주식을 들고 시작했던 사람들은 네네. 대부분 다 <웃음> 손해라고 생각해요. 다만 아, 앞서 이야기 중에도 언급했지만 많이 물렸다. 이런 분들이 대다수 인대 있는 투자자분들. 그렇다면 죠그렇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할때 오늘 내용에서 몇번 대풀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약세장은 있다. 또 장기 그래프를 보면 항상 추세적으로 우리가 상승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네네. 그 추세적 상승의 마디를 보면 예컨대 급락 구간이 있고 그럼요, 그럼요. 급락 구간 소위 약세장이 있었을 때그 이후에는 그 이상 크게 급상승을 하더라. 그렇죠. 자, 그런 어 그림들도 우리가 늘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결국 약사장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고 한다면 어 섣불은 소위 전문가 흉내를 내는 것보다 일반 네네. 투자자가 네. 오히려 시간을 믿는 것, 또어 앞으로 몇 퍼센트 더뭐 역사적 통계로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 빠진 것도 네. 많이 빠진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무릎에서 발목 사이가 아닌가. 네네, 네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네네, 생각도 네네. 들면 조금 한두 걸음 물러나서 큰 그림을 보는 그런 안목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10월 두째 주 주간 주시장 전망, 어, 저희들도 답답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려서 <웃음> <웃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만. 네. 웃는 게 사실 웃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웃음> 웃는 게 웃는 네, 게 아닌데 네, 네. 듣는 분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 시장을 보면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투자자분들께 조금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